b o u n d i n g under it up f o n d i n g under a yeah. t 다음 곡도 너무 기대되네요. 어 정수행이다 이거는. 어정수행인가 와. 과연 점수는? 점수는~~~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무엇을 예약하실 것인가? 뭐 불러주지? 춤임 춤임 춤임 춤임 춤임 춤임 춤임 춤임 춤임 춤아이아 좋지 라아 좋지 와, 가보자고! <목소리> 에이치チ m e l o d y d o n I'm not a o o e r s I'm n o a o s I'm a e o m o a g o o e s o n i n o a d e o m o t o n 지나서 친구들과 나누는 <웃음> 지금 오랜 잠이. Perché è sempre detto: voi campucci, hai delle p 고 o t e i n e ci v e d r i e z i c a r i c h e mesi acqui. e n r d terzo a o di c a n e v e d o un p o n u c i o t t e n r e l a p a r l a a n i ma c u We got h o no. 개 잘생겼다, 개 잘생겼다. 어서 인사 좀 해줘 봐. 안녕하세요, 거기예요. 저희 집은 김종빵이고요. 복덕방에 있어요. 어? <웃음> 어떻게 됐지? 그랜절? 어. 아, 여기서 그랜절 한다고? <웃음> 어. 진짜 빠스볼 것 같은데? 나중에 나시겠네. <웃음> 패티 볼것같 <먹을> <웃음> 안녕하세요 선생님 얼굴이 잘 보이시네요 와나 머리 개털 개가 맞고요 내가 좀 옆으로 가겠다 피켜보여 펜디콘을 터트리겠습니다 지킬꺼야 한 번은 죽으시려고 하고요 안죽어 바로 빨리 <웃음> 터트린다 <알겠습니다. 웃음> <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웃음> <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웃음> 어야 뚫렸어 <웃음> 너무 너무 싫었는데 아네 원래 했던 안 뒤졌네? <목소리> 아 빡세 <목소리> 아, <방금> 언제 와해빡빡부터 <목소리> 한번 따라 보거 나. 그런 들어 술안 먹고 이 텐션이 나오셨구나. 바라 뭐 하는 거죠? 메나아 유튜브예요. 아! 어! 진짜 능 면이야. 분명 짠네 인싸야. 빵이 또 어디 갔어? 아까 친구들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오늘도 홍대 <호텔> 층의일상을 <목소리> 보여드릴게요. 클럽 아니야? 빵이 언제 와? 빵이 어디 있어? 내가 는거 아닐까? 쥐고 내려가서 막걸리 한잔 하고 야! 전에 다막걸리하 <웃음> <웃음> 아! 재밌다! 나몇 어, 급이야? 나몇 급이야? 아, 이없나 <웃음> <웃음> 아니야, 있어 되지 않을까? x x x x x x x x x x x x x r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리 x 요 다시말해 오늘날 어? 쓰러트리고 간다. 대로 <목소리> <목소리> 오면손 <손을> 드세요. 음. <목소리> 한번더 나만 당할 더수 없잖아. 이가이보지 진새끼. 아지빠가 m <목소리> o <문질방 하자. 목소리> <목소리> 아가이보에서두번 걸리면 마시기. <목소리> 와나 와 아직 지가안겠거든 지금 손이 타는게 비슷하죠? 나이이보 시계에서 쏘세번 마시잖아 빙빙 돌아가는 해전공 맞춰요 안되겠다 나 게임 맞아온다 <뭘> 괜찮은데요? <뭘> 괜찮은데? <뭘> 나도 괜찮아 괜찮아, 어, <뭘> 어, 괜찮아. 나 괜찮아. 괜찮아 나도 괜찮아 괜찮아 어, 어 괜찮아 그래, 그래 괜찮아 괜찮아 그래, 그래 아니, 그래 다르지마 따르지 마예빨리가지어 쭉쭉 마셔 따르면 물 맛이 변해 먹어서 냄새가서 그래 나 동아저씨 가져오기로 했는데 동아저씨와 똑같이 생겼다 동 오야 깜짝이야 주스 먹으실 드세요 주요네야하다 아주 다 찔러버려 다 보이기 아, 있어. 아, 나만 아니면 돼. 어, 이거. 있어, 어, 아, 이거. 네. 아, 이 네. 아,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거. 고 이거. 아, 이 아, 이 아, 씨거 아, 이거. 아, 아, 이 아, 이이 아, 너무 아, 복하다 어때? 아, 이 아, 빠가 오고 싶다! <웃음> 와, 남자다 바로 시작해보자고. 아, 나야? 아, 아, 이거 씨발! 조금만 올게. 오케이. 너 걸려야 돼. 아! 야! 야! 야! 주보. 아, 맞아. 나한판더 아, 했는데 걸려버려 지보야 Goodbye. g o o d 아 걸리네. 잠깐만. 시발 몇번 걸리는 거야?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아. 나 침묵하고 에팔 나. 아 아니 아니 나간지않다 반병이네. 마 셔라 마 셔라 마 셔라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소리 들어간라오오오 콜라 오오 아닌데. k e weed every day. Come, money, so you can. Battle, but it's a y t r e e n t say, i n n e s